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미쳐버린 폭주 에스타, 페스티벌 에스타 도장게임 가봐야 되겠죠? 바로 오늘은 페스티벌 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인 7대제 도장이 조금 의미가 좀 너무 없어지지 않은 하도 옛날 캐릭터들이라가지고. 페스티벌 도장 A. 암멜이 있는 바로 그 도장이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우리 해후랑 보미의 계정으로 모두 최상급으로 끌어올린 상태의 동일한 조건 맞짱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라운드 1, 페스타 대 패서. 가 되겠습니다. 어, 패서가 두껍이 더 높네요. 어, 아, 성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야. 일단 1인기로 공격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머드 브레이크 팍팍 쭉쭉쭉쭉. 자, 좋아, 출발 좋고요. 자, 페스타 같은 경우는 두개다 1인기다, 그죠 AI 법칙상 성이 높은 쪽으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아, 쇼크 텐타클 플레쭉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쩍가웅. 자, 이렇게. 자, 어둠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성이라서 나가게 돼 버렸고 이 어둠 하나 들어갔고요 자 앞에서 팍팍 쭉쭉쭉 4만 자 이성 텐타클 블레이드 어둠이 있는 상태라서 이걸 우선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쭉쭉쭉 총어3 9 0 0제 어둠이 많이 쌓여야 세지죠. 그죠? 자, 고소 입장에서는 필살기 견제도 되면서 필살기인 이 스킬이 먼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죠? 오죠죠죠. 뭐야 이거. 야, 회사한테 지, 지겠는데 시작부터? 회사는 어둠이 좀 많이 쌓여야 그때부터 날뛰니까. 이게 오늘 한번 어떨지 모르겠네요. 봐봐봐봐. 지금 역송이네. 잠깐 쭉쭉쭉 치고 68점. 점점 세지긴다. 어, 잠깐만. 점점 세지면서 어둠이 쌓일수록 자기 맷집도 괜찮으면서. 여기 좀 약간 새로운데요? 자, 삼성이 있어서 삼성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자, 이건 어때? 쨍나 쭉쭉쭉. 와, 이거, 어, 시커멓습니다. 자, 패서, 와, 패서 완전 이렇게 잘했나? 어, 패서가 또우세 속인데다가 이래가지고. 킬가까지 하면서 상대는 또 시커멓게 되어 있고요 아, 필각이안 되는구나. 지금 아직 게이지가 안 돼서 필각이안 되고 있었고. 어, 이번에는 필각이 들어가게 되겠죠. 패서피가 거의 다 찼는데. 쭉쭉쭉쭉. 와! 자, 어둠 세개 그리고 필살기 준비된 대서입니다. 패스트 야 잠깐만. 아니 이게. 아야야야야야. 쯧쯧우 와! 8 7 0 0 드디어 잠식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 근데 잠식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깎있어요 와! 야! 잠식이 그러고 보니까 몇 짓만 약해지는게 아니라 모든 능력치 40% 떨어져 아 근데 잠식이 끝나자 아, 잠식이 끝나자 다시 어둠이 없어졌습니다 <웃음> 자, 어둠이 없는 경우는 쇄도가 우선시 되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 캐릭터 특성상 이니까 어둠이 없을 때는 쇄도가 우선시 된다 둘다 성이 같을 때 어둠이 있을 때는 압력이 우선시 된다 어? 근데 이제 요정도가 볼만 하겠지? 팍팍 와, 이게, 오늘 시작부터, 야, 근데 이게 삼성이 떴어요. 삼성기는 무조건 우선시.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72,000원. 야, 오늘 베스타질기그리면서 겨우 이기는 것 같은데? 피각 당했어요. 어. 야, 패서 또 피가, 베스타야니 네, 지는 거 아이가. 자, 갑니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와, 잡았네. 너 이거 못 잡았으면 방금 스서 삼성 있었거든. 삼성 아무도 브레이 겁나 셉니다. 이거 특히 우세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 잠깐 내가 좀, 어, 페스타한테 기대치좀 높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여기가 페스티벌 도 장이에요. 페스티벌 도 장인데 역속인데 이겼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지? 아하, 하필 페스티벌 도장 순서가 처음에 어, 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꼬머리라가지고. 요게 또 역속이거든요. 굉장히 셉니다. 이거. 두려워. 빡! 와, 이건 못 이긴다. 페스타야. 어 야, 빼, 야, 겁나 삼성됐다. 요거는 페스타가 잘못했다기보다 페스티벌 조장 자체가 겁나 센데다가 역속은 페스티벌 조장에서 역속을 이기기 쉽지 않아요 원래. 어. 요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 두려워. 빡! 와우. 내가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페스티벌 영웅들이 지금 성물이 나온 애들 꼬멀처럼 성물이 있는 애들한테 투급으로 이기지 못할 거거든 거기다가 속성이 또 역속이고 이러면 그거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 페스티벌 도장 깨기. 예, 드디어 이제 동속 상태입니다. 동속 정도는 돼야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역속은 아무리 그래도 같은 페스티벌 캐릭터인데 역속은 이기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마가리드가 성물이 있는데도 그래도 그것보다 투급이 높습니다. 자, 이성이 그래도 우선시 되겠죠. 깝니다. 아무기 없지만 그대로 한번 내리꽂고 있습니다. 27,000원 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이 떴군요. 마가리드삼성 홀리 플레이트 주특! 36,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성 프렌지, 쏙. 음, 36,000, 와, 세긴 세다, 어, 아, 긴 세다. 자, 그렇긴 한데, 오 필사기가 후턴이든 먼저 나왔어요. 자, <웃음> 자, 야, 오늘 패스타야 머잉을 잡, 박소 9번 발정 9번 발정 아하 되게 차단이 차단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래도 어쨌든 어, 필살기가 나가게 된다는데 자 보자. 이어안 나올 것 같은데. 와! 빵! 그래도 5만 나오네. 어, 그래도 5만 정도 나왔고. 자, 어둠 세계 상태. 어둠 세계 상태. 승리로 이끌 것이다. 뚜뚜뚜. 쩌뚜뚜. 23,000. 자, 요번에 4개 됩니다. 이번에 4개. 아! 쏙쏙쏙쏙 <shouldn't have naith> <이> 3만. 3만. 잠시 들어갔고요 자, 공격기가 우선실에서. 이거 다또송 쭈쭈쭈. 8900 나오고 있고요 잠식 때문에 딜이 좀덜 나왔습니다만 이게 좀 그게 문제네 잠식 시킨 턴에 같이 우리 아, 아구린 잠식 시키고 가 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 잠식이 한턴 짜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하 테타클블레이더 빠바박 승은 27000야 이게 마가류드한테도 짓니까? 와 와우 오 자, 그러 아직 모릅니다. 원래 마가류드는 원래 맞짱을 좀 잘했어요. 되게 강캐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마가류드가 막아내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좀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삼성이 바로 붙었네. 텐타클 블레이드. 53,000 첫 턴에 53,000 나오고 어둠 하나 입혔고요 야 이번에는 마페를좀 사기 쳤네 필살기 벌써 만들었네요 자, 보호막이 생겼습니다마는 자, 과연 어떨지 필살기 가게됩니다 이블 파운드뻥치맛 와, 우 이거는 보호막 입고 나발이고 어둠도 한 개였는데 야마가류드 때도 정 마페를 좀마가류드가 패를 사기 쳐서 마가류드가 먼저 선필 썼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의미를 안둬도될것 같아. 페스타가 먼저 필 나왔으면 페스타가 이겼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페스티벌도장에서 요즘도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역속한테도한번 이겼고 한번역속한테는 졌고, 어, 그다음에 카킹 용도는 가볍게 바르고 그다음 넘어온 게 바로 페이엔이다. 아 페이엔 상당하거든요. 페이엔 맞장이 진짜 되돌았거든 아시다시피 나는 돌. 커지면 이거 하나하나 다 필살기 데미지. 와, 뭐. 역속인데 62,000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페이엔이 바로 필살기를 만드는 개사기를 쳤습니다. 자, 일단 페스타가 우세속인거 하나 지금 넣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와, 야, 자철 쳐, 쳐, 싹, 와우! 5 9천 어둠 한개 상태에서 페이엔이 필살기를 써야 되는데 상대랑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필각이 나가게 되겠죠. 크레이지 러시. 터크닥 치고 있고요이 봐봐. 필각하면서 막5만씩 뽑으니까 어 붙었어요 근데 필각 당했는데 필살기가 붙었다 요건 뭐또 하늘의 운 아니겠습니까 자 팡크당 손 이블 하운드 박자옥1 5만 투집분에 야 아무리 지가 옷의 속이지만 그래도 페이엔 잡은 거는 오 상당한 강자입니다. 페이엔 잡은 건 진짜 상당한 강자예요. 아 물론 하늘의 운이 좀 따르게 돼빵 자꾸 딱 붙어가지고 아까 그니까 마가리우드한테는 하늘의 운에, 운에 의해서 졌다면 이번엔 하늘의 운에 의해서 이겼다 이런, 이런 정도로 보이고 그냥 우리가 캐릭터 성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페스티벌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자, 바로 교체 들어갑니다. 연반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오, 와, 성물이 있는 연반보다 투급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일성이 우선시 되겠고, 어둠이 없는 상태라 프렌지가 우선시 됩니다. 빠바바바박, 쭈스쿵 33,000. 자, 연반 이성 타격기가 우선시 되겠습니다. 하트 크래셔. 자, 어둠이 있겠고, 이성이라 압력기가 우선시 됩니다. 두두두두 5만만 하트 크래시총연방 필살기가 준비되긴 했는데요. 파열이 터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버프가 없습니다. 연옥에서 돌아오지만 빵! 킬을 못할 거라고 보였고요. 6 2 0 0자 그렇다면 이제 페스타가 그러는군요. 이블 하우드 아, 그 다음 168,000 트집 보면서 상당한데요? 일단 지가 우세송인 거일 때는 되게 압도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어지는 비델리 나와 있습니다. 오, 비델리 투급 높아요. 야, 여기 처음부터 사기를 치고 비델리가 어, 나도 이제 도장끼기 나왔으니까 먼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팔, 팔만을 내고 있습니다. 피사에 만들었네 자, 이성, 텐타클, 아야야야야야, 아직은 세지 않겠구요. 어, 끝날 수 있어요. 이거 상당합니다. 딜도 상당하고, 소생도 걸고. 홉! 어, 그동, 이거 먹고. 비델리, 어. 페를 사기친 것도 있고요 근데 약간 되게 압도적인데? 한번더 볼게요. 비델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그래. 일단 승부는 그냥 난거야. 승부는 낙장불입이다, 우리. 네, 와 장난 아니네. 자, 1인기 우선 시 이제 패사기는 안친 상황. 파파파파. 파, 파, 파. 자, 프렌지가 우선 시되겠죠 일단 처음이니까 퍽 뚝뚝뚝뚝뚝뚝뚝. 3만 점. 와, 이게 어떻게된 일이고자 갑니다 자, 스파이럴 라이트 톡톡톡 3만 점. 자, 이제 어둠이 있기 때문에 텐타클이 우선 시 되겠습니다. 믹스기 주르르르륵. 음, 4만 천 서로 스택이 쌓이는 친구들이라 같아요, 딜이. 엘리 지금 또 제대로 기분이 올라가고 제마 제마대로 또 어둠 쌓아가고 있고. <웃음> 4만 2천. 자 그러나 이제 필살기가 어, 페스타가 먼저 나오게 되네요. 자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어. 이블 하운드 빵 이봐봐. 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요 정도라니까. 페스티발 최강의 페스티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압도적인 거 외에는 약간 거의 지금 안 먹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목소리> 자 오늘은 메인 매치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베스타랑 안멜이랑 부트비 누가 이겨요?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가장 궁금한 부분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자안멜이 먼저 출발합니다 파! 파! 자 27,000 나오고 있고요 자 이성이 일단 우선시 되겠죠 샌타클블라이드 저저저저저저저 빠바박 28,000, 28,000 나오고 있고요 자, 암멜, 이번에 이제 버프 하나 쌓인 상태에서 2성 나갑니다. 사, 팍, 팍! 39,000, 39,000. 서서히 서로 빌드업 돼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어둠이 하나 있고, 근데 네, 1성입니다. 1성 캔타클 오, 3만. 필살기를 페스타가 먼저 만든 상황. 자, 암매리 체스트 컷! 3 8 0 0 점점 빌드업 돼가고 있긴 한데, 필살기가 이쪽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멜도 필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브라운드가 킬을 못 따면 어떻게 된다? 모르겠네. 어떻게 될란지 내가 지금. 1벌! 하운드 끝나네요. 와, 16만. 일단, 필살기 풀업, 풀업, 사, 더 전부 다 풀업 상태이기 때문에 공방생 바로 깎고 들어가거든요. 공방생 깎겠다는 건 디버프가 3개인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필살기가 더 세게 박힙니다. 필살기 지 자체에서 상대 디버프에 증,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공방생이 또 깎았기 때문에 세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두 개가 맞물려가지고 뻥크닥 터지는 거지. 자, 요거는 제가 라운드 2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매치이기 때문에 자 암멜 시작부터 이성 빡빡 39,000 아, 그랜드 쭉쭉쭉쭉 28,000 자 암멜 이성 빡빡 39,000 자 이번엔 암멜이 먼저 필살기 만들었습니다 자 삼성 텐타클 이야 <뚜쳐> <있다> 차라라 와, 77,000. 와, 그러면서 필사기 만들고. 서로 이 형제는 내 보니까 필사기 먼저 만든 쪽이 이피 필살기 두개다 너무 세가지고. 꽝! 12만. 어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이 둘도 누가 이긴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암멜은 암멜들은 지가 1인기 쓸 때마다 버프업부터 세고, 텐타클이 전만은 어둠 계속 입힐수록 텐타클 더 세게 들어가서 점점 빌드업 돼가고, 서로 빌드업 돼가고 똑같아요. 그 와중에 누가 필사기 먼저 나오냐. 둘다 미친듯이 세가지고, 하여튼 먼저 나올 쪽 이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형제는 강했다.